그, 고양이! 야오. 야, 이게, 이게 그거 외 예외, 예, 외국인, 예외인들 하는 것이 아닌가? 네, 여기다. 오, 오, 오, 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할수 있어요. 네, 제형 아, 네, 진짜? 혼자? 네, 혼자예요. 코미? 코미? 이거 칼키, 칼키. 오, 오케이. f 패션 h 포인트 아, 네. Not bad. 쭉 가서 네 y n e Wayne. w a y n 가서 왼쪽으로 네네. 가야 돼. 왼쪽 w a y n 그러면 y n e w a y n 깃발 a y n 깃발 a y n e w a y 120도 bon extra clothing 이거 가져오 oh, 이거 이거 주스. I got a big one 사장님 혹시 가방은 여기 넣어도 될까요? 가방은? 없어요. 아, 없어, 돈, 돈 있어, 없어. 어, 저, 없어. <웃음> 가자. 한0 0조개 뭐야? 허우 가면. 여기이거 yeah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, 근 있는데 너무 적어 오, 이거다! 물에 고 주는 것만 없어요? 이거도 <목소리도> 있어 오,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스어도 뚫어도 뚫어도 어도어어어어어어어어도 종아 마조개 어? 그마조에는물 그래, 나온 거잖아요 그거 그거 여기에서 이렇게 물 나온 거오스 <웃음> <웃음> 아니 저기 아마는 그냥,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오쿵쿵쿵쿵쿵쿵쿵쿵쿵 <웃음> is closed. Not bad for a beginner. Not bad. Not b a n This is the one. Papa! Papa! Papa! This is w a n z h o Mike got into... Oh my god. I just got this phone. I just got this phone. Anyways. I got this much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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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여기는 조개 잡고그럼 가게 식당이 있어? 요 식당? 어 식당 먹는 거 그거 조개 먹고 싶어서 없어요. 그 조개 없어요? 먹는 거요? 그냥 조개 구이만 있는. 아 조개? 어, 조개? 저기요. 조개, 조개, 저기로 오늘 쿠고. 어. 어요 여기다. 아, now open. 유이 전기 효모 모선 유유. Mayor. 아홉시잖아요. 아홉시까지. Today's Tuesday. It's not until t h 오야. 이거 마시겠다. 이거 마시겠다. 이거 마시겠다. This looks good. 해물칼국수 하나 드세요. 해물칼국수 2인 이상이요. 아니, 보통 아줌마들만 했잖아요. 그럼 나이인분 먹을 거예요. 아, 생리 진짜 맛있어요. <웃음> 뭘 맛인가 국수 이렇게 먹어 우동 음, 진짜 맛있어 진짜 소물도 나왔어요 사장님 얼마예요 마물 마물이요? 어 맞아요. 어만 원이요? 네, 감사합니다. 만어네네네 네, 네, 알겠어요. 알겠습니다. 어 2인분 인줄 알았어요. 혼자 아, 오시게인분이많아네네 네. 어 네. 너무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. 오래 계세요. 예? 이거 인분이야? 야 이거 인분은요? 아니, 아또 인분이네? 헤이 이모 마원 저기 저기 마원?